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타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자주 애용하는 Notability라는 앱을 이용해서 음,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해요 어, 아이패드가 녹화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활용하니까 어, 좋네요 어, 오늘 강의는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잖아요 그 엄마, 아빠, 어뭐 언니, 오빠 이렇게요 그래서 어 지금 화면 보시면 은 familian 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가족, 가족의 best time form 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the family 가 되는 거죠 음어 영어랑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어 제가 처음에 이 스웨덴 엄마 아빠 단어를 접했을 때 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특히 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어, 지금 이제 시작할게요. 어,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엄마가 제일 쉬운 단어죠.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얘 엄마고요. 아빠는 뭐 엄마, 아무 뭐,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보통 성인들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엄마를 마마. 이게 악센트가 중요해요. 마마. 다큰 성인이 이렇게 부르니까는 되게 어색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한데 그들은 그냥 이렇게 마마. 파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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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네. 그리고 어 와이프의 f o r m 한 공식적인 단어를 한번 들어 볼게요. maka. maka. 네. 그 스웨덴어 발음할 때 m a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두개 있을 때 끝에 k가 오고 a가 오는 경우에는 까가 아니라 약간 우리나라 말로 까 이렇게 좀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까한번더 들어볼까요 마까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중간에 있는 거는 어, 자주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 까보다는 들어볼게요 푸스트 푸스트 다 와이프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그다음에 man, man 남편이고요. Mark, m r k 그것도 남편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어좀 포멀한 상황에 쓰이는 거고요. 어 아이들은 번번번네 이거를 이제 처음에 발음하는 사람들은 반반 반 이렇게 발음하는데 어, 턱이 어, 아, 아 소리는 턱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얼빠진 사람처럼 턱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번번 이렇게 턱을 어, 지금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설명 못드겠지만 상상이 가시죠 턱을 약간 내리고, 아래로 내리고, 오버해서 내리면서, 번!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제일 귀엽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귀엽고 또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표현하는 스웨덴인데요. 어 그니까, 우리는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영어로는, 어, Grandmother 하고 뭐, Grandfather 하지만 외가랑 친가를 구별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스웨덴어는 특이하게 어, 외가 친가를 구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에 잠깐만요 모르모르 모르모르 그러니까 모르몰인 more, 엄마의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몰이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그래서 몰, 몰 외할머니고요. 엄마의 아빠는 more f e m 귀엽죠. more far. 외할아버지고요. 그리고 친할머니는 r m o r 저 아빠의 엄마니까 f a 파 i 파르파 i 파르 f 파 r 파 f 이 r 는 f 제 r 빠 f 아 r 니 f 파 r 르 fire, fire, fire, fire, f i 음, 음그 f 고 r 이 f 이 r 고모, 뭐 삼촌 이렇게 있는데 r e 것 i r e fire, f 이 r e fire, fire, fire, f i r 이 fire, fire, f 아 r e r e r e f r 모스테스 엄마의 이제 뭐 자매니까 이모가 되겠죠? 모모브롤어 이제 남자 형제인데 엄마 쪽의 남자 형제니까 어어 외삼촌. 아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어, sister는 영어에서는 i s i지만 쇠대는 y입니다. sister. sister. 네. 안타깝게도 복수 형태 발음은 네이티브가 해 주지 않아서 제가 할게요. sisteral. sisteral. 이고요 이제 어, 자매 형제를 뜻하는 거는 siscon. 시스쿤 이렇게 되고요. 브로어, 브로어, 음, 브로어. 이거는 이제 남자 형제 단수구. 복수는 형제 남자 형제들. 모르 모르. 아이고야 모르 모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이게 브라 브라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브러들 이렇게 하고요. 시스트럴 이렇게 발음합니다. 시스트럴시스트럴브라더 이렇게 s 고요 r 어,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서 모스 r 모스 s 모 e 브 s 모 s t e r sister s i s t Cousine. Cousine. Cousine. Cousine 그리고 고모, Faster Faster Farbror Farbror 네, 그러니까 삼촌은 Farbror이나 Molbror 이렇게 되고요. 또 어, 손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쉬워요. 아기의 아기니까, 자식의 자식이니까 번, 번 번, 번반번뭐 o n 해도 되고 반반 bon, bon 해도 돼요? 되게 재밌죠? 쉽고음 이렇게 하면 되고 아, 요거를 안 bon bon 안했 n 참. 어. n o n bon b o 음. 이건 복수형태고 이거는 소녀. flicka. flicka. 그다음은 소녀의 어, 소녀의 복수형태인데 이것도 성우가 없어서 제가 하면 f l i c k o 이렇게 음, 약간 문법적인 설명인데 f l i 에서 a로 끝나는 단어는 어, 복수형태에서는 O-R 이렇게 붙여져서 f l i c k g o r l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음, 이게, 이게 법칙이 있거든요 복수를 만드는 요거는 외워주시는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flick-ga 이거는 소녀 f l i c k g o r l 소녀들 그 다음에 아들은 영어로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이 어, O 발음에 주의하면서 들어보세요 Son. Son. Son. Son. O Boike. Boike. s o n s o 손 n Soon, Soon, Soon, Soon, Soon, Soon, s o 게발음 o o n Soon, Soon, Soon, o o n s o o 손녀. 음, 아들들은 복수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럼 다 마친 거 맞죠? 시스콘 했죠. 응, 음. 시스콘 했고 전부 다 했고요. Family 어, 단수 형태는? Family. Family. Family. 이이어소리가이 J가 우, 어, 이렇게 이어 이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파미 이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네, 어, 이제 모든 단어를 한번 익혀봤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문장에서 익혀볼게요. 아, 이거는 제가 필기를 수업 시간에 한 건데 살펴보니까 잘못 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S는 없어주세요. 여기서도 s를 없애고 네, 됐습니다. 어. 민빠빠. 저이 악센트가 중요해요. 빠빠 이렇게 하면은 이스웨덴어의 맛이 안 살아요. 그래서 민빠빠 히에터. 자, 이게 키에터. 이게 제일 기본적인 동사예요. 어, 처음 가면은 요 히에터.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뭐야? 히에터 뭐 뭐라고 불려요? 민빠 h e 하나 e r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한스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 e 하나하나하나 m m a m blah. blah, blah. 요에, Henness, daughter, Henness, 이거는 her 영어로 m i n b r o l s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S가 있잖아요 영어에서 음, 나의 어, 오빠의, 이고야 칸이 모자라네 아유. 나의 오빠의 apostrophe S 하면 소유격이 되잖아요 my brothers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min 나의 my brothers 어포스피를 붙이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내 오빠의 born 어 그러니까 자식은 heter 뭐라고 불려? lin 아 o 이 k i a 어 근데 오왜 반이 하나인데 이렇게 이름은두 개가 나왔죠? 라고 할수 있는데 이 born이라는 어, 명사의 복수 형태는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요의 d deras. e r a 라스 e r a 는 그들의 영어로 faster 자, faster 기억나시죠? 그럼 fa, 아빠 쪽에 ster이에요. 그러면은 아빠 쪽으로 보면 여기 있네요. faster como 나는 그들의 고모야. 라고 할수 있어요. 재밌죠. 음. 아,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를 좀 알아놓으면 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처음에 나를 소개할 때나 누군가를 소개할 때 되게 유용하, 유용하죠. 음.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